옆으로 넓고, 얘는. <웃음> 근데, 달콩이도 허리잖아, 그러면. 찰졌어. 어. 아슬아, 아슬아. 어, 얘도 왜 이렇게 오늘따라 안 걷냐? 발을 걷나? 더워서 그런가? 그 순간 쫄깃했다. <웃음> 이제 우 이렇게 많이 했어. <웃음> 영유없습니다안 돼. 애 어, 응. 아! 왜, 왜 쫄아? <웃음>